네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 함께 읍졸이죠?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중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읍조해보면참 좋을 것 같아요 글을 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음. 이게 저희들이 보통 후루 읽고 지나가는 대목이거든요 네. 여기 줄도 잘안 치실 거예요 아마 부사님 아. 이게 하나 떼놓고 생각해서 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네요 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 글을 안다는 게 이제 조금 더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 음. 이제 예수님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음흠. 은혜를 아는 것이 자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는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은혜는 발견한 만큼만 누린다고 하는데 어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 뭐, 태양이 도는 것부터 공기부터 뭐, 햇빛부터 네. 비, 구름, 밤, 낮. 음. 은혜 아닌 게단 하나도 없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건 속에도 반드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음. 모든 사건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해 가는 게 아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과정이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내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 있는 네. 그 결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저희 그 신앙생활하는 게꼭 보물 찾기처럼 네, <웃음> 뭔가 숨겨져 있는 정말 은혜를 어, 발견하는 그런 과정 어릴 때 같네요. 소풍 가서 보물 찾을 때의 그 기쁨 음. 감격과 음. 똑같이 네.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음.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은혜를 그냥 널려 놓아 버리면. <웃음>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 귀한 걸 모르는데 <웃음> 음. 사건 속에 뒤에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아하. 그 발견할 때의 기쁨은 너무 크고 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보물찾기 숨겨은 보물이라는 요 하나도 말씀이시군요. 빠짐없이. 이게 성경을 보니까 뭐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추어 있다는 걸 음. 이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죠. 꽝이 없어요. 많이. <웃음> <웃음>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네. 근데 바퀴가 겉에 바퀴도 있는데 속 타이어도 있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그속 타이어 안에 베어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굴러간 거예요, 사실은. 어 바퀴 자체가 굴러간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네. 그러니까 겉모습 속에 진짜 우리의 삶을 굴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아맨. 그걸 이제 발견하는 음. 지식 아맨.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해 갈때 그리스도의 장성한분량으로 자라가는 아맨. 축복을 누리라고 생각합니다